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오랜만에 회화문에서부터 돈의민까지 땅밟기를 하려고 합니다 회화문 우리는, 음, 우리는 오늘의 노선는 회화문을 출발해서 이렇게 해서 창경공을 지나서 창덕궁 앞으로 지나서 경복궁 앞을 지나서 네 그리고 광화문으로 내려와서 도니문터로 가는 노정이 되겠습니다 한번 가볼까요? 출발 땅밟기 현장 기도하면서 깨달은 점 하나는 걸으면서 잡생각으로 시간을 보내면 안돼요 오늘 저는 좀 오랜만에 나왔어요 지금 2013년 5월에 시작을 했는데 2013년 7월까지 하다가 그 이후부터는 책을 쓰느라 많이 못했고 가끔 나와서 했었고 그래서 오늘도 오랜만에 나온거죠 근데 이 코스는 한 번도 안 걸었던 것 같아요 항상 사대문 성곽길을 중심으로 계속 걸었었고 어, 이 코스는 아, 한번 걸었네요. 한번 갔는데 오랜만에 오늘 어, 시간도 그렇게 많지 않고 저녁에 또 기도 모임이 있기 때문에 7시부터 기도 모임이 있기 때문에 어, 거기를 가야 돼서 우선 어, 이 코스로 정했습니다. 원래 계획은 어 회화문에서 저기 창의문까지 그 산길을 가는 거였는데 생각보다 조금 늦었습니다. 그래서 급노선 변경해서 어차피 저 혼자고 어, 이쪽으로 왔는데요. 뭐 오늘의 전체 노선을 보았을 때 그렇게 조용할 수 있는 구간은 없겠지만 그래도 조금 더 어, 그나마 비교적 나은데를 가면 아기가 어, 귀엽네요 가면 음, 어, 제가 처음 땅밟게 하면서 처음이 아니라 제가 땅밟게 하면서 하이 제게 주셨던 마음 중에 하나를 음,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지금 좀 조용하네요 음, 땅밟기 현장 기도의 좋은 점은 어 우리가 늘나 중심적인 시각에서 나의 삶이 중심이 돼서 이렇게 뭔가 개발을 하고 나에게 포커스를 맞추는 삶을 살다가 조금 더음 타인들을 예를 들면 열심히 배달을 하시는 분들의 모습도 볼수 있고 보이시죠 저렇게 의의의의의의. 정말 저런 아저씨들 정말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버스 노선을 확인할 수 있고 어디 어디 그리고 주변에 개발되는 모습들도 확인할 수 있어요. 여기도 오래전에, 몇년 전에 개발이 됐었고 에이.. 여기 기회가.. 여기 자주 다니던 기억이 새록새록 나네요 어 여기 횡단보도 신호등도 없어졌었네 음. 먹으로 많이 다녔어요. 어, 서울 여자대학교가 여기 있는 거 처음 알았네요. 장롱입니다. 계속 조하자 연기 때문에 학교 갈 때도 몇번 걸어다니는데 이런 조용한 게 좋은 것 같아요. 이 길을 걸어도 다양한 사람들에 다양한 삶을 볼수 있어요. 생각할 수 있고, 경찰 아저씨들부터 또 대나라 아저씨 아저씨들부터 기사 아저씨들부터 걸어다니는 분들 그분들도 같이 갑니다. 바로 당신은 이유가 있을 거고 그러시겠죠?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이 땅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아버지 아버지께서 바라보시는 곳에 나의 눈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기 암 서울대 암병원이보이는데 음. 짧게 기도할까요? 하나님 하나님 저기 있는 모든 환자분들 하나님 붙들어주시고 저분들의 영역이 더 강건하도록 아버지 안에서 참된 평양과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대해주시옵소서 저기서 일하시는 모든 의료진들, 연구진들, 다행히 축복해주시고, 저분들에게 지혜를 더하소서, 아버지의 평안과 위로가 지혜가 저곳에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웃음> 어 제가 순례문에서 인원산 쪽으로 성곽길을 따라서 가다 보면 거기에 높은 건물들이 나오는데 그날 하나님이 제게 8가지 마음을 알려주신 날인데 어첫 번째 마음이 제 높은 건물을 봤는데 저 높은 건물이 우리의 자부심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좋게 말하면 자부심이고 좀 부정적으로 표현하면 우리의 교만 또는 우리의 오만 사실 성경을 살펴보면 성경에서도 교만하고 오만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용납을 안 하시죠. 바벨탑은 차치하더라도 그 교만함과 오만함을 가장 잘 표현하는 그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목이 곧은 백성이다 라는 표현이 있는데 음 그런 것 같아요 목이 곧은 것 머리를 숙일 줄 모르는 것 이런 거를 제가 이렇게 칠죄, 칠죄, 칠죄로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첫 번째가 그 높은 건물이고 그 높은 건물을 통해서 우리 벼만함을 느꼈고 어 여기서 뭐 촬영하고 있나 본데 하늘이 진짜 예술이에요. 음. 하늘과땅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 가나 아, <놀람> <놀람> 오른손에 이것들이 또군이고그은고 내가 볼때 그만한 평자같 그가 오른손을 내기 하고 할때 두려워 말라. 내가 에이 살아 있어. 에살다 b e n 길을 올라가면 인이산으로 올라가는 길이고 가게 되고 여기가 도니문터인데 도니문터를 보여드리려고 도니, 도니문터 앞 횡단보도를 건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